방청유날제, 방청유날제고 차량에 커피를 흘리다든지 음료를 흘렸을 때 설탕 성분이 있잖아요. 그때 이것을, 뭐 이런 데 씁니다. 이게 녹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할 때 쓰는 제품이에요. 이것이 방청유날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피를 갖다가 먹다가 이런 데떨어뜨렸을 때. 이런데, 이런데, 이 버튼이라든지 각각 버튼이 있죠. 버튼이 잘안 먹어요. 그러면은 오작동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왔다 왔어지는게 왔답니다 왔다 는 방청윤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청윤활제는 한마디로 다목적 세정제입니다 터키 금속의 표면을 세정할 때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잡음을 없앨 때도 석귤에 내 가지고 부식이 생겼을 때도 금속을 보호해주고 세정을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녹이 쓸고또 뻑뻑할 때 라든지 기름 제거할 때도 이 방청 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고 다이소나 마트,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어 모드의 버튼이라든지. 콘솔에 모든 예, 커피나 예, 예, 예. 음료를 제거할 때 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청윤활제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청윤활제 사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헌급에 이 윤활제액을 뿌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 어, 뿌려서 세정할 수 있는 데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칠레에서는 사용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을 여,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녹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할 때 쓰는 제품이에요. 이것이. 이게 미세하게 여기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을 이 뽑으시면은 뽑으시고 여기 누르시면 나옵니다. 여기 헝겁에 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마스크 쓰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것이 더 좋고요 뿌린 방청유 연화제를 이 커피나 그렇지 않으면 음료가 묻은 곳에 이렇게 닦아 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히 버튼 사이사이 나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나 음료는 흘러서 묻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끈적끈적 해져 가지고 이 버튼이 고장 나거나 작동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끼워 가지고 안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샌더 콘솔 같은 경우도 잘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해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이제 사이에 커피가 들어갔을 경우는 지금 사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많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 문 열어놓으시고, 한번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이에 혹시라도 음료수나 커피가 묻었던 것이 녹으면서 제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끈적거려 가지고 통째로 이거 기어 모드를 갖다떼내야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센터 콘솔에 여기도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은 잘된다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다목 적 세정제 방청유날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방청유날제는 금속을 보호하는 세정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석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를 해주고 소리가 심한 자범을 없애준다든지 녹이 쓸고 뻑뻑한 곳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접 커피나 음료를 흘렸을때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기어모더나 변속기를 통째로 갈거나 분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청윤활제로 간단하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